이번 트레일러의 가장 첫장면에선 비행기가 격추된 이후에 높은 산뽕우리에서 많은 군인들이 아래로 뛰어드는 연출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배틀필드3에 있던 다마반드 산 정상을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해당 맵의 특정 구역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 팀원들과 동시에 떨어지게 되면 한편의 공수부대 영화를 보는 듯한 연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화를 시켜 유명해진 장면인데 이걸로 게임의 오프닝을 연 셈이죠 영상 시작부터 그리고 트레일러 전반에 걸쳐서 윙스트를 입고 뛰어다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는 모든 플레이어가 사용가능한 것이 아닌 배필2042에서 새롭게 공개될 스페셜리스트 10명 중 하나의 특성으로 예측됩니다 초반에 많은 사람들과 떨어지는 장면에서도 일단 주변 플레이어들과 외형도 다르며 모두가 낙하산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혼자 윙스트를 펼치는 장면 등등이 보이기도 하죠 송도 신도시에서 전투를 펼치는 동안에 계속해서 도그포탑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 공개된 스페셜리스트 중 포탑을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 또한 스페셜리스트 중 하나가 사용하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영상 중간에 보면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한 패턴의 전투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와 배경도 총도이다 보니 한국군도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러시아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군복을 운영한 적이 있다 보니 개인적인 의견으론 게임의 배경이 혼란기 세계대전의 양상인 만큼 여러 국가의 패턴들을 스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패선의 트레일러 부분을 보면 여기 왼쪽에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플레이어를 볼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스페셜리스트의 기술 중 하나인 갈고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전장의 스크린샷을 보면 이미 짚라인이여러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아 배틀필 딱딱선에서 볼수 있었던 짚인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짚9과 더불어 배틀필드의 레볼루션 기능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트레일러 속에선 배의 한쪽면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당기거나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옆면이 열리게 되는 장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트레일러 중간중간에 파란색 로프를 가지고 다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엉덩이쪽에 나와있는 장비로 보아 공개된 스페셜리스트인 웹스터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배틀필드 2042는 온갖 재해로 국가가 무너진 이후 버려진 이들이 결집한 노페시라는 다목적 집단 이 펼치는 전쟁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트레일러 중간에 한 군인이 캐나다군의 병장 계급장을 차고 있는 걸로 보아 정규군도 게임 속에 참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후 배틀필드 시리즈 현대전 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독택 피니셔 가 등장하는데 명찰에 붙어있는 s 에스 s 파노자라는 이름은 트레일러 후반에 마스크를 장착한 형태로 다시 볼수 있어 독택 피니셔를 사용한 이 캐릭터 또한 새롭게 스텔스 기능을 가진 스페셜리스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거대한 폭발도 스케일이 거대해진 레볼루션 중 하나로 유추해볼 수 있죠 남극 맵에서는 굉장히 미래적으로 생긴 탱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립소 탱크라고 현재 실존하는 탱크입니다 탱크계의 람보르기니라고 불리는 만큼 탱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시속 120km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트레일러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남극을 무대로 한 맵에서는 중간에 펭귄이 등장합니다 이게 실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요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벌써 미래에서는 인간을 대신해 펭귄들이 전쟁을 치룬다는 식으로 민화가 되어서 퍼지고 있죠 새로운 레볼루션으로 거대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에서 변경된 컨퀘스트에 대한 부분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컨퀘스트는 한 구역을 점령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목표물까지 공략해야 점령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는데 로켓 지점을 보시면 로켓의 발사대 아래 작은 색길에서 탱크와 보병들이 전투를 치르는 걸로 보아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지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래시계 맵은 카타르의 수도인 도아르 배경으로 실제 장소로는 알라와아치즈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생긴 구조물과 뒤편으로 고층 빌딩들이 서있는걸 볼수 있는데 실제 이 구역의 바로 옆면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해당 맵의 크기가 상당한 걸로 추정해 보았을 때 해상 전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스페셜리스트 중 하나인 마리아팔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등판에는 메디킷이 가슴 부분에는 오버치의 아나처럼 아군에게 적중하면 힐을 적군에게 발사하면 피해를 주는 시레트 피스톨 이 장착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건물의 옥상에서 지프를 돌진시켜서 헬리콥터를 파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배틀필드의 유구 전통인 지프 c4 플레이를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옥상에 지프가 있는 걸로 보아 지프를 공중에서 소환하거나 배필보의 상하이 맵처럼 엘리베이터를 통해 옮기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랑데죽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따라오는 적을 죽이고 다시 탑승한다는 행위의 고유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배틀필드 팬들의 가슴을 울린 장면인데요 이런 랑데죽트를 보여주기 직전 기체에 m v f a t 501이란 문구가 적힌 걸볼수 있는데 이는 해병대 전투기 공격훈련 501함대로 미 해병대 훈련비행단의 약칭입니다 스페셜리스트인 캐스퍼도 송도의 전투씬에서 등장합니다 이 스페셜리스트는 리콘드론을 통해 EMP를 터뜨리거나 정찰을 펼치는 등 기존 시리즈에서 정찰병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대장처럼 보이는 한 캐릭터의 등에는 안테나처럼 보이는 통신장비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해당 캐릭터 또한 탐지능력을 가진 비공개 스페셜리스트로 추정됩니다 송도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모래폭풍처럼 단순히 시야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헬리콥터가 빨려가는 등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물, 탈것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연결레볼루션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남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툭툭이도 송도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약간 아시아라서 대충 동남아랑 퉁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세계관이 세계관이 만큼 어느 정도 감안하여 국제 도시와 같은 느낌으로 재해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에 등장한 총기들도 살펴보면 벡터 SMG, 변형 AK-12 라이플 모델 807샷건, DDM4-V9 등 현대적인 총기가 다수 등장해 레일건 같은 너무 미래적인 무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사실상 현대전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레일러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농업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라 배경에 이집트 맵은 반은 녹지 반은 사막화가 이루어져 있는 맵으로 이두 벽을 가지고 여러가지 기믹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배틀필드 2042 트레일러 속 놓치고 지나갈 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캐치하신 트레일러 속 숨은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